기억들 지금 볼 앞을 봤던 우리 아기를 니네 전부였다, 러니 네 시간을 와 멈춰버린 건니 날 세워버렸던 너의 말들 지쳐버렸던 우리 시간들 그대로 같이 있겠다고 그때여 붙들던 이 어린이 너 거짓말이었단 말이야 난 아직 네맘 아니야 다시 연락해줘 oh. 이젠 내게 걸려 그런대로 난 기다리고 있어 단일분여도안 되는 거니 그냥 멈췄던 것뿐이잖아 전부 아니야 다 거짓말이었던 말이야 난 아직 네맘 아니야 다시 I o r 전부 너와의 시간들 뿐이니 근데도 자꾸 이 시간이 또 너를 향해 돌아가고